자 오늘은 d h 자이계포 45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곳은 방이 아니라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먼저 보시죠 자, 화장실 내부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수납이 되게 세심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죠 이 안쪽에도 거울이 있고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이들 방이죠 아이들 방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45평이라 그런지 3 0평대 이런 안방 사이즈만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넓고 북박이장도 안에 다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박이장 이외에 여러 아기자기한 수납들이 굉장히 잘돼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침실 3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 공부방, 드레스룸은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없다는 점이 있어서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서재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뭐 에어컨도 다 빌트인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제 중문이 유상옵션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본으로 다 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중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있고 딱 현관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거실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 구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프라이빗이 보장되는 거라고 볼수 있죠 자 이쪽은 복도입니다 복도를 쭉 따라서 나오시다 보면은 이 수많은 이 수납장들이 다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어! 눈부셔! 여기는 거실입니다 얼마나 밝은지 일단 대리석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진짜 대리석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대리석인가 이게? DH자이게포 45평이 호수마다 좀 뷰가 다 달라요 이쪽은 저기 멀리 쪽 산도 보이고 여기 구단지가 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엌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놔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안쪽에도 또 다용도실이 있고 이제 건너편에는 또한 공간에 이제 부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요리할 맛이 나죠 오븐, 뭐 인덕션, 이런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터치를 하면, 반응을 합니다. 최첨단이죠. 여튼, 저는 요, 이제, 굉장히, 음, 부엌이 좋네요. 그리고, 가장, 어, 요, 이제, DHI 개포 45평 주방 확장형의 장점은, 다 같이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안쪽은, 마찬가지로 또 신발장이 펜트리형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만큼 그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솔직히 작은 방이 4개 있을 바에는 방이 3개가 큼직하게 있고 저는 부엌을 넓게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양문원 냉장고가 들어가고도 충분한 공간이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쪽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쌓아서 올려서 보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손빨래가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서 이쪽은 이제 인덕션이나 어, 하이라이트 쿡탑으로 요리를 하면 밖에 냄새가 나갈 일이 전혀 없겠죠? 자 아주 의리의리한 부엌을 보고 다시 이제 포근한 우드톤으로 들어오실까요? 이게 바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화이트 밝은 느낌 여기는 아늑한 우드톤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 자 이쪽은 안방인데요 안방은 들어오시면 충분한 사이즈고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북박이장이 뭐 넓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장롱 요즘에 안 쓰시니까 가지고 오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공간은 충분하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저희를 반기고 있고요 아 드레스룸은 이제 어 여기 거울에서 불을 켰다 껐다 할수 있고요 수납도 물론 뭐다잘돼 있고 이쪽도 다 드레스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이 튈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이쪽은 세면대가 따로 있고 호텔 화장실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곳은 알파룸입니다 네, 좀 생소한 공간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됐어? 자 이곳은 알파룸인데요 알파룸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방으로 꾸며도 되고요 일단 침대가 들어가고도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DH 샤이개포 45평 그리고 주방 확장형의 장점은 이 우드톤과 화이트톤을 가로지르는 요 바로 이 라인에 있습니다 집을 거의 두 채를 쓰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드톤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이쪽은 화이트톤 화사한 느낌을 주는데 주방을 확장했기 때문에 주부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스타일이죠 저희는 데모산 입구요 5번 출구에 바로 앞에 위치한 호재부동산입니다 언제나 많이 찾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다 밥을 먹다가 딱 이렇게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복도를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로 나가면 됩니다 아디오스 안 아디오스